자, 우리 석영아, 또 나가요. 네, 가지고 아, 이게 전부 영어로 돼 있네? 이거 한국어 패치 이런 거 없나? 컨트롤 누르면 빨라진다고? 뭐, 태양색도 있다고? 뭐가 많어? 채팅은 되나, 이거? 채팅도 안 되는데? 자, 우리 박재준, 언니 하십시오어서오십시 오십, Q 누르면 대시 어, 그러네. 오, 어, 대시가 있어. 건물 뒤 스네이크한테 말을 걸어서 치킨을 먹어야 된다고요? 스네이크? 그래, 네, 스네이크가 어딨는데? 일단은 뭐 건물 뒤에 스네이크한테 가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음. 일단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힌트스에 서 아무것도 몰라 완전 처음이 있는 게야. 뺀 기건물? 신출을 받아주고 신출을 내가 어떻게 많니아 힌트 나가서 받아야 돼? 어 불꽃 아 지금 불꽃 내 앞에서 지금 딱바닥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야, 인게임에서는 채팅이 영어밖에 안 돼, 원래? 불꽃. 불꽃, 일로 오세요. 오케이. 네. 안내 보고. 어? 쟤는 한국어 채팅이 되네? 자, 일단 불꽃 따라가 볼게. 어, 요요로 오래 요로 오래 어디 갔어 어, 나불꽃을 따라 갑니다 퐁받네? 뭐 야야, 솔져 나 솔져 어, 야, 야, 야, 공격 어떻게 해? 잘 봐야지,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 아, 누가 좀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한 것도 모르니까 쉽지 않구만 아무풍이? 어? 한국어 채팅 어떻게야? 어 되네 되네 아 되네. 아별별 별 먹으라고 오케이 일단은 이이종니다뭔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줬어요. 아이 능력자가 된 건가? 아빅빛 열매라고 이거? 그럼 3번을. 누르면. 오오야 레이더 쏘네? 엑셉트 오케이 소 솔저들 잡으면 됩니다 아 자연계 개꿀인데? 얘네 잡으면 된다고? 일로와일로와일리와어야이게 일로 <웃음> 장난 아닌데? 어야얘 개꿀이다 데미지 안 들어가네 오우씨 뭔가 되게 구현을 잘 해놨는데? 스탯은 뭘 올려야 되니? 이거 열매.. 열매 힘 올리면 되나? 먹그니 열매 키사류 열매 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은 열매를 올릴게요 포인트가 지금 39까지 있는데 전부 다 올리면 돼? 오케이 아 레벨 10에 지금 스탯을 다 올려놨습니다 샵 스킬은 꾹누르거 돼. 라이트 메거나꾹 누르면 돼. 아, 이런 식으로. 오, 따라오세요. 오케이. 따라갑니다. 어, 길사이들 많어. 아, 이거 뭐야? 야 스네이크야? 치킨의 세계 찾으래. 응, 음, 어디로 가? 흰이 어딨음? 이거 아 이거 먹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먹었음 먹었음 갑시다 이제 아뭐해야 안내. 돼? 안내보고 안내보고 우리 뭐야 저거 뭐야? 카이도야, 저거 뭐야 카이드야 저거? 신이 없다. 헤아로 갑시다 치킨 헤아로또 위에는 있 쇠가 스몰리인가 맞네. 좋아 오케이. 애50 찍었습니다. 나 이제 보기 서만 가볼까? 베타워 가야 된다고. 아 우리 기란네 토깽이 토깨니. 토깽이를 따라갑니다. 아 되게 재현을 잘 해놨다. 어 얘들 미리 가 있는 것 봐. 미오크 배터가 가는, 가는가? 오, 그냥 알아서 가네 오. 열매 많발 <웃음> 체력 많만내만 어, 잠깐만나빠졌 어, 잠깐만, 나 빠졌어. 야, 야 피단다, 피 단다 제대로 온거 맞나? 오케이. 자, 우리 토깽이 안내하세요. 얘야? 얘, 얘 누른 거기 잡는 거야? 뭐야, 소드맨? 크라운 소드맨? 나왔다. 나 버기 잡으러 가라. 오, 좋아요, 좋아요. 아, 나 개인적으로 얼음 되게 좋아하거든? 궁빈 열매 혹시 있는 사람 놔줄 수 있어? 오, 나핏쓴거 이거 먹어볼래. 아, 빙빙 되게 좋아하거든. 자, 아, 우리 토깽이 빙빙 주세요 빙빙. 이거 4번, 4번 눌러서 먹으면 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음? 먹으면... 어, 니트 나왔다.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이스 피존. 오. 오, 바다 한번 걸어, 걸로 가볼까? 빙빙 먹은 김에. 오! 알아서 그냥 이렇게 되네? 진짜 멋있다. 스킬 한번 써볼게. 아이스. 이거 뭐야? 아, 고드름 날리는 거구나. 오, 피존. 아이스 스파이크. 오 이런 식으로. 되게 뭐잘 만들었는데? 오 스킬 모든게 다 열렸어 아 스탯이 적어서 그렇다고? 어, 그러면은 이건 킹정이지 그럴 수 있을게 어 이거 뭐야? 와 이게 이동기구나 오 좋아 좋아 아 여기, 여기면 여기 되니? 아무도 스킬 쓰지 말래 잠깐 스킬 쓰지 말래 아, 입시다 오오 아이스턴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오 멋있는데 자 우리 토깽이도 보여줄게 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단기자랑 타임 한번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수고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야 멋있는 거 많다 아이 상디 각성이라고 별게다이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 또 빙빙 열매를 먹었으니까 바다로 나가서 한번 엔딩을 장식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 스킬 쓰면 혹시 얼어버리나? 얼어 버리는 않아 <목소리> 아, 아 어, 왔나? 오케이, 그리고 니카도 왔고, 오케이, 좋아요. 자, 스크린샷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목소리>